자연 노동자인 것 같아요. 휴무일 음, 없어. 음. 토요일 일요일 없어. 맞아. 연휴 없어. 그런데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보다 수입을 덜 가져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 네.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의 김상수양입니다 오늘 레츠고 김소장 예 심슨 부대찌개 심대근 대표님 만나뵙고 있는데요 사장님 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이게 부대찌개가 똑같은 부대찌개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그래봐요 부대찌개예요. <웃음> 이거 근데 단지 정말 소세지는 아주 고귀했다. 소세지는 되게 품격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우리 사장님의 창업 인생을 아까 잠깐 좀 엿들었는데요. 야 아주 아주 좋은 회사 다니시다가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서 요즘 시기로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진이 그 아니었나봐요. <웃음> 어. <웃음> 그렇죠. 그러면서 치킨 프랜차이즈와 그 다음에 온갖 조개구이에서 저 숯불 닭갈비 그리고 부대찌개까지 귀하신 네. 저는 심대근 대표님의 2021년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심대근 대표님의 한 2022년 내지는 2023년이 되게 기대돼요 제가 오늘 와서 제가 딱 느꼈던 게그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제조 소세지 제조업이에요. 이 소세지 제조업을 되게 즐겁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외로 품격 있는 그것도 한돈을 이용한 우리 돼지를 이용한 소세지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첫 번째 아웃풋이 부대찌개였고 이후에 소세지를 메인 원재료를 이용해서 아마 심대금표 아이템들이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겠다. 아 오늘 힌트를 주셔서 아예예예예예 네. 예, 예, 예. 예, 이런 생각을 듣는데 그러면 와. 부대찌개를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요 네. 부대찌개 그러면 떠오르는 포털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놀부 부대찌개 <웃음> 이런 이런 아, 그래도? <웃음> 저는 놀부 부대찌개가 뭐 놀부 부대찌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또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대찌개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정부 부대찌개, 송탄부대찌개 부대찌개 자체는 그냥 시장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템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 부대찌개 좋은 아이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수익을 올리는 데는 이 코로나 이후까지 감안한다면 이제는 부대찌개 좀 시즌2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네. 아, 이런 생각을 저는 기 좀... 똑같은 부대찌개로는, 예. 예. 가능한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첫 번째가 저는 부대찌개 집은 음. 왜 규모가 1층에 최소 450평은 돼야 되는가. 음. 아, 이, 이거를. 음. 부대찌개를 10평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장님 그럴 수 밖에 어... 없는 거죠? 열평으로는? 글쎄 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아왜 전문가시죠? 어... 지금 부대찌개 입, 입문 지금 10년 <웃음> 넘으면 다 전문가시지 <웃음> 지금 뭐 잠깐 들은 <웃음> 예, 생각은 예. 평수가 작은데 수익을 예. 내고자 한다면 예, 예. 그만큼 판매가가 높아야지 수익이 나는데 예. 평수가 작으면 판매가가 낮은 찌개류로서는 응. 회전율이라든지 그런 걸볼 때는 수익을 내기가 응. 그닥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최근 2021년에 우리 창업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전환 창업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음. 컨셉을 전환하던, 역량을 전환하던 일종의 최근에 트렌드에서 발표된 피보팅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부대찌개가 컨셉 자체가 부대찌개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옛날 의정부 부대찌개, 송탄부대찌개 그 원형에서 너무 변신하지 않았다 청춘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집을 어떻게 만들까? 음, 아, 그렇죠, 네. 커플들이 좋아하는 어... 부대찌개집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홍대벨트나 망원동벨트나 이런 쪽 가면 느끼는 게 대부분 다 20대, 30대들이 열광하는 집들이 다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심슨 부대찌개는 청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재를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 가장 부대찌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조연 식재료가 소세지죠. 사실은 네. <웃음> 핵심 조연. 조연이 되어버렸어요. <웃음> 조연. 근데이 조연이 주연 못지않게 프리미엄이에요. 네. 어, 되게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 소세지가 들어가서 부대찌개로 성과를 낼수 있는 맥시멈과 미니멈이 저 있을 것 같아요. 오, 그 좋은 소세지가 왜 나는 부대찌개에 조연해야 돼요? 제가 소세지에 빙의를 한다면, 어, 되게 좀 소세지 입장에서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왜 맨날 부대찌개에 시나바리밖에 못하고 있나. 아, <웃음> 그 그래서. 장성에서 <웃음> 네. 굉장히 좋은 기회에 좋은 기회를 어, 그렇죠. 주신 거예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심대금표 소세지가 음. 빛나는 그렇죠 가게를 만들어야 네. 된다 맞아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직접 다 만들고 핸드메이드 네. 하고 최근에는 그 소세지를 이용해서 밀키트 시장까지 진출하고 계시니까 네. 신대근 사장님의 2022년 3년이 되게 기대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음. 그 의미가 음. 하나 그렇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찌개집 같은 경우가 최근에 요 밀키트를 로크해 보니까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음. 어 부대찌개만 가지고 때 어쨌든 제가 시작을 해서 음. 하다 보니까 예예. 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음. 음. 네이버든 쿠팡이든 시1그원가든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예예. 거의 선정 먼저 하고 계신 분들하고 음. 그다음에 예예. 대기업들 그렇죠. 그런 제품들하고 경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올려도 노출이 안 돼요. 그렇죠 10페이지 20페이지 4 0페이지도 내꺼가 간다 또 그렇지. 하나 저는 우리 부대찌개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소세지가 부대찌개 조연배우 역할 밖에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부대찌개도 결국은 부대찌개 엄마는 찌개예요 찌개 아, 음. 어, 찌개. 그러니까 저는 찌개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찌개 달인. 어. 그 제가 찌개, 어... 아, 부대가 들어가면 부대찌개 스타일이고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찌개 스타일이고 네. 돼지가 들어가면 돼지찌개 스타일이고 아뭐 가리비가 들어가면 가리비찌개고 문어가 들어가면 문어찌개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소세지 부대찌개에 늪해서 더 이상 빠져나오실 이렇게 확장성을 생각을 안 하신 거다 아, 오늘 계기로 음. 많은 생각을 하고 음. 이제 좋은 힌트를 얻어낸 거요 어, 사장님의 저는 부대찌개 인생이 더 궁금했던 거 <웃음> 계속 말아먹는 인생이죠 어, 그러니까 저는 말아먹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웃을 수 있으시면 된다고 봐요 웃을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웃음> 네. <웃음> 옛날에 좀 말아먹긴 했는데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어 지금 이 표정이기 시 때문에 단지 내가 건물주가 못된 게 아니지 <웃음> 밥은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살고 있고 동료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다 은퇴하실 분들이에요 네네. 어 지금까지는 다 따뜻한 우산 속에서 잘 먹고 사셨지만 음. 그 우산 속에서 먹고 살때 우리 심 대표님은 완전 지지고 볶고그그 그 온갖 폭풍으로 헤집고 난리부르스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열심히 우리의 앞으로 100년 인생을 위해서 수업료를 열심히 내고 있었다는 생각도 저, 들더라고요 아, 웃을 수 있다는 라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음. 어. 망했어도 예. 어,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남에게 되는 게 아니고 음. 굉장히 저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계속 쌓여서 음. 에너지로 그렇죠. 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이랄까? 음. 마, 마음속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아, 네. 네. 맞아요. 있습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런... 사장님 입장에서 음. 딱 봤을 때 이 창업 시장에서 저는 느끼는 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게집 가게 집 가게 한눈안 팔고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이렇게 하면 90년대까지는 돈이 됐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때가 어, 좋았어요. 왜 예, 이거를 우리가 집 가게 집 가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어느 날내 옆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해도 장렬하게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제는 야 시장이 지금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하고 있어? 결국은 나의 칼라를 카멜레온 스타일로 어떻게 잘 유연성 있게 적절하게 온도 변화를 맞춰가면서 칼라 좀 수정하면서 배팅할 수 있느냐? 빠르게. 어. 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 심대근 대표님은 그래도 요 시장의 변화에 전체 우리나라 음식점이 지금 70만 개인데 70만 개 음식점 사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거의 10%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따라가시고 계시는 모습. 또 우리 창업통 t v 에 만났으니까 이런 하나의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게좀 네,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되게 대, 대단한 건데 이제는 쫙 활용 점정으로 음. 짝짝해서 꽃을 빡빡빡 피우게 해주는 가능성이 그...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 어, 힘든 어, 것은 잘못됐다고, 예. 그것, 어, 예. 그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 예, 예. 생각하는 자연자들이 가장 그것 때문에 힘든 걸 좋아하는 게몇 가지 있어요. 예, 예, 예, 첫째는 첫 번째 그 최저임금을 유가족으로 예. 아, 맞아. 하는 거? 저, 저도 저그 예. 백프로 동의해. 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맞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 수익은 응. 한정돼 있으니까 음식점을 응. 예, 예, 예. 하는 분은 응. 최종 가격 부시제 부가세를 응. 따로 받지 말아라. 그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은 모든 음식이 부가세 별도로 계산하면서 네. 왜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부가세 별도로 안 하느냐 일본만 가도 다 부가세 별도 거든요 네, 네, 네. 어 이거를 부가세 별도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 또 하나 정말로 네. 어 만약에 네. 그 예. 발의를 한다면 해줬으면 예. 하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 결제할 때 부가세를 그러니까 어, 그,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음. 뭐라고 할지 그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예, 예, 업주가 가지고 있다가 음. 대납하는 거예요. 음. 어, 맞아. 그거를 왜 업주가 가지고 있느냐. 신용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게끔 해라. 음, 음, 음, 음. 그러면 부가세 낼 때마다 머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저도 음식점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메인 주거의 통장이 하나 있고 그냥 매출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 그러고 부가세 통장에 넣어놓으면 좋은데 넣을 수가 없지 <웃음>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웃음> 아까 90세까지 한다면서요 예예. 예, 예. 우리 아들이 70세까지 어. <웃음> 7 0세 아. 이어 받도록 해야겠지 아, <웃음> 되게 중요하다 아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대를 입는 아유. 우리 아들한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어. 아빠 소세지 배워 삼면 돼 그러더니 좀 합니다 공부를 아... <웃음> 대를 이으려면 아빠가 좋은 회사 다닌 사람보다 많이 벌면 되거든 아... <웃음> 그럼 오지 말라 그래도 오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조직생활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나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너무 폼나게 살아요. 어 이런 인생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행복 가치 창출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책을... 어 아, 이건 제가 음, 예, 만들었다고 예, 주장하는데자영 예, 예, 예, 예. 노동자인 것 같아요. 지금 음. 모든 자영업자들은 음. 보통 10시에 영업을 시작하지만은 음. 뭐 시장을 봐야 되고 그러면 한 음. 7, 8시부터 해서 맞아. 10시에 영업이 끝나지만 정리하고 지금은 1시. 음. 맞아. 그리고 잠깐 묻히고 또반복된 일. 맞아 맞아. 휴무일 없어. 음. 토요일 일요일 없어. 맞아. 연휴 없어. 그런데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보다 수익을덜 가져가는 덜 가져가는 분이 굉장히 많아. 요 너무 많아. 네. 아 오늘 진짜 우리 신대표님하고. 우레찌개 얘기, 그다음 수제 소세지 얘기 어,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창업 인생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어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시간 관고아 되었어요? <웃음> 굉장히 편하게 해주예 <해주셔서 웃음> 예, 예. 저는 신대은 대표님이 광주에서 가장 행복한 음. 음식점 사장님으로 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가 예, <웃음> 아,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예.